대구의 10만 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입주 물량들이 계속해서 계획들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철회하거나 연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6만 8천 세대수로 다시 줄었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세대수인데 이 세대수에서는 가격이 얼마나 내려야 될까요? 꿈이 분양되는 아파트가 만 세대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2025년도까지 만 세대도 되지 않는 아파트가 지금 40%, 45%씩 하락하고 있고 경주 마찬가지 7천 세대도 되지 않는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김천 혁신도시에는 아예 분양되는 아파트가 없음에도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받으실 겁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가격이 내려가고 계속해서 상승했다가 갑자기 내려가니까 이해를 못하겠고 일부 가격이 내려가면서 갑자기 아예 거래가 안됐죠. 하지만 현재 다시 일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는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기준 가격으로 내놓으니까 팔리지가 않는다. 근데 가격을 조금 조금씩 내려다보니까 거래가 되면서 일부 너도 나도 할것 없이 팔아야 되겠다는 심리에서 가격을 내려서 현재 아파트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거나 대부분 사람들이 몇 프로 하락을 했다. 50% 하락했다. 60% 하락했다. 2016년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 17년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부 소규모 도시에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가 대비 20-30%에서 40-50% 정도 빠진 가격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인데요. 혁신도시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혁신도시의 영무예담아파트입니다. 마찬가지 16년도에 가격이 일부 오르면서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19년도에 거래가 별로 없다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올라오 최고가는 4억 4 9 0 0 그리고 평균적인 상한 가격은 3억 3천, 3억 초반대에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면서 현재 가격이 내려서 2억 5 4 5 0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가격 또한 2020년의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더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아파트는 12건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33평 마찬가지 많은 거래가 없었다가 2020년 후반기에 가격이 일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로 2억 9천, 2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23년 1월달에 2억 6천 4백에 거래가 되고 그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거래가 많이 없었고 마찬가지 32평 A 타입 일부 전세가 좀 있었지만 은 예전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 거에 갖다 대면 은 전세량은 많이 거래가 없었다. 최고가 2억 8천, 2억 7천 그리고 3억 하지만 매매 가격은 현재 보시다시피 2억 중반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대부분 여기에 있는 분들은 오리지널 깡통 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내가 깡통 전세에 살고 있는지 현 상황이 어떻게 처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은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인하고 타협을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현 상황에서 전세를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임의 경매로 신청해서 대부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 경매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안되는 건 없습니다 일단 최대한 다 해볼 걸 해보고 안되면 그때 포기해도 넣습니다 제가 계약금을 일부 받아내는 상황들 그리고 법원에 신청하는 내용들 일부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할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법에 큰 접촉이 되지 않는다면 나한테 유리하게 금 진행을 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돈이 떼고 이 나서 그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완전히 늦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김천혁신도시의 골드클래스입니다. 실제 보시다시피 갭투자가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큰 거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28평 최하거래 금액이 2억 8배, 그로 최고 금액은 3억 3천 9백 약 3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일부되었다고 볼수 있고, 현재 2023년 2월달에 2억 9천 2 0 그리고 30평 마찬가지 최하 거래 금액은 2억 3배 최고가 뭐 3억 3천에 거래되고 나서는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33평 마찬가지 최하 거래 금액은 2억 2천 최고가 4억 7배 그리고 근자에 거래되는 금액은 3억에서 3억 천 40평 마찬가지 일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 것 같은데 2억 중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3억 초중반 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5억대까지 나홀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근자에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들은 일부 3억 초중반대까지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 내놨는 매물은 23건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느 정도 못모르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니까 추경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상황들은 사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래 거래된 동향만 보더라도 실제 네가 아파트를 사고 내가 아파트를 사고 너도 나도 아파트를 하나달 하나 둘 그래 샀는 이유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추격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식도 없이 넘들이 사니까 일반적으로 구입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투자를 했으면 보통 투자 시점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데 평생 계속해서 아파트가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빠져나오지 못했거나 투자를 해보지 못했던 분들이 막연하게 추격 매수를 해서 현재 물려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상황들은 평균적으로 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없이 전세를 구입했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의 기본적인 전세를 계약했는 분도 있지만 은 3년 4년을 계약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마찬가지 사전에 계약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대부분 자기가 세를 놓고 나가야 되죠. 계약전에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밤잠 설치면서 계속 걱정만 하다가 결국 상황이 좋지 못해 경매까지 간다면 평생 벌어놓은 전 재산을 날렸다고 뉴스에 나오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 마찬가지 힐스테이트 율고 3세대가 넘는 아파트며 2015년도에 건축을 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9년도가 조금 지나서 일부 가격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좀 뒤늦게 추격 매수했다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2억 초반대에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3억 후반대까지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액들은 2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마찬가지 30평 B타입, 뭐큰 거래량은 없었지만 2억 초반대, 중반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2억 3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됩니다. 34평 A타입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20년도, 19년도에 2억 중반대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대부분 추경매수라고 보여지고요. 상승을 했을 때 최고가액은 4억 중반대까지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3억 초반째까지 내려오고 근자에 다시 3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 입장에서 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것에서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29건 6건 4건 정도 나왔다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천세대 단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아파트 광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추경 매수를 해서 갭 투자를 했던 분들이 일부 내놓거나 아니면 이사를 위해서 일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보더라도 현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내려야지 거래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없기 때문에 굳이 내려가는 아파트에 추경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현재 거래된 아파트 가격들은 3억 초반대에 거래가 되었지만 전세로 거래했는 분들, 2022년도에 3억 초중반대에 거래를 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리지널 깡통 전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뭐 갭투자나 투기세력들이 엄청나게 몰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도 무조건 현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가격이 내릴 수 있는 여지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의 탈출구를 모색해야 된다. 기다리면 해결되겠지 1년 뒤면 해결되겠지 2년만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현재 대부분 전세 사기를 당해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단지 아파트들 단지 별로 나와 있지만은 이 현재 부분의 모든 아파트들이 그런 식의 매물로 나와 있고 일부 그렇게 대부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물로 10건 에서 20건 정도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나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는 결국은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천은 확인을 해봐도 갭투자와 투기 세력이 엄청나게 몰릴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혁신도시도 아닐 뿐더러 생각 외로 경북 지방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